안녕하세요. 트레킹 여행 2주차 안드리입니다 울릉도 트레킹 2일차 오전 일정 거동항에서부터 도동항까지 충남 옛길을 걷습니다. 눈에 다 아, 한국 분영이 올라오세요, 혹시. 아, 바다가 너 너무... 아, 있구만, 예. 일단은 좀 아, 네. 아, 해, 여기 행남 네. 생태길이고 아, 여기 길보이잖요기건저저가오지마도보이 야. 야. 저런 거를 다 보면서... <웃음> 눈이 엄청 그 좋으신가 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빨리, 좀 돼. 빨리, 빨리, 走, 走, 走 감사합니다.